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최초의 엑스박스 시리즈 X, S의 독점작인 The Medium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한 번에 두 개의 세계를 조사하는 혁신적인 분할 화면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지만 고정된 카메라 각도와 의도적인 고전 생존 공포 게임 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는 다소 구식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테스트 사례입니다. 고맙게도 디지털 파운드리의 기술 책임자는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에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2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셔서 전체 비디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엄은 콘솔에서 동적 해상도를 제공하며 게임의 독특한 듀얼 스크린 게임 플레이를 고려할 때 범위가 평소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일 화면 모드에서 미디엄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경우 풀 4K에서 약 1440p 엑스박스 시리즈 S의 경우 1080p와 900p 사이입니다. 불행히도 분할 화면이 작동하면 상황이 실제로 급락합니다. 시리즈 X에서는 해상도가 900p까지 떨어질 수 있고, 시리즈 S에서는 Sub HD로 648p까지 줄어듭니다. 적어도 게임은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에서 초당 3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백그라운드 로딩으로 인해 순간순간 초당 20프레임까지도 짧게 짧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게임은 끊김이 종종 발생하여 약간의 프레임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파운드리에서 이를 개발팀에 보고했고 후에 업데이트로 이 프레임 드롭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엄은 사일런트 힐의 분열된 현실을 불러일으키고 사일런트 팀의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욕망에 의존합니다. 주인공 마리아는 두 현실 사이를 뛰어넘을 수 있지만 더 미디엄은 가치 있는 사일런트 힐의 후계자가 되는 것과 평범한 숨바꼭질 공포 게임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디지털 파운드리의 영상에서는 다소 프레임 드랍이 보이기는 하지만 잘 개발된 게임이며 특히 훌륭한 사운드를 칭찬하면서 호러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시도해볼 만한 게임이라 전했습니다. 미디엄은 1월 28일 PC와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서 출시되었습니다. 다음... 2월 12일이 되면 슈퍼마리오 3D 월드가 닌텐도 스위치에 옵니다. 그러면 보너스 캠페인으로 쿠파의 분노가 함께 제공됩니다. 벤처 비트에서 닌텐도에서 제공된 코드를 사용해 플레이를 해본 후이 기사를 만들었으니 한번 확인해봅시다. 쿠파의 분노는 풀사이즈의 마리오 모험이 아닙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만큼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컨셉이며 만족스러움이 느껴질 만큼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쿠파의 분노 무찌르기는 시간을 들여 모든 고양이 코인을 수집하면 갈수 있는 모험입니다. 슈퍼마리오 64에서 별, 오디세이에서 달코인과 같습니다. 이 게임은 슈퍼마리오 3D 월드 엔진에서 실행되고 그것의 메커니즘, 적, 파워업을 사용하지만 쿠파의 분노는 3D 월드 캠페인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슈퍼마리오 3D 월드는 전반적인 세계가 탐험하기 작고 선형적인 레벨을 제공합니다. 한편 쿠파의 분노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에서 진행됩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왕국 중 하나와 같지만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의 큰 왕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크고 매끄러운 세계에 더 작은 하위 세상이 있습니다. 이를 개별 단계로 생각하세요. 그것들은 모두 같은 열린 공간에 존재하며 대부분은 큰 호수의 섬으로 존재합니다. 마리오를 스피드 보트처럼 운반할 수 있는 메소 괴물 같은 생물인 플래시의 도움으로 바다를 횡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영역에는 잠금 해제 가능한 고양이 코인이 몇개 있습니다. 목표를 완료하여 각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이것은 장애물 코스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더 숨겨져 있고, 일부는 잠금 해제하기 위해 여러 아이템을 수집해야 하며, 슈퍼마리오 64의 빨간동전 도전과 유사합니다. 일부는 화난 쿠파가 화염순결로 벽을 터트려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많은 지역 단계 사이사이에 숨겨진 더 많은 고양이 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쿠파의 분노는 경험의 큰 부분입니다. 거대한 버전의 마리오 천적이 물에서 자주 나올 것입니다. 고양이 코인을 충분히 모아 거대한 거인 고양이 마리오로 변신하지 않으면 화난 쿠파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 코인을 수집하거나 그가 지칠 때까지 그의 공격을 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 고양이 코인은 화난 쿠파가 없는 동안에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그의 생김새를 유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쿠파 주니어가 여러분의 모험을 도와줍니다. 혼자서 플레이한다면 가끔 적을 공격하여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메뉴에서 설정을 통해 쿠파 주니어가 얼마나 자주 도움을 줄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거나 TV에서 플레이하는 경우 컨트롤러의 자이로 컨트롤을 사용하여 쿠파가 마법의 브러쉬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파워업을 가리키도록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3D 올스타를 통해 스위치에서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플레이한 경우 쿠파 주니어를 제어하는 것은 해당 게임의 포인터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두 번째 플레이어가 쿠파 주니어를 직접 제어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다니는 마리오처럼 모험을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기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남동생으로서 소닉 더헤지옥 2에서 테일즈로 플레이하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쿠파의 분노는 의외로 야심찬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오가 뛰어다녀야 했던 가장 큰 오픈월드입니다. 슈퍼마리오 3D 월드의 뛰어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와 같은 더 많은 탐험을 게임에 추가했습니다. 이 게임은 슈퍼마리오 3D 월드의 놀라운 3D 플랫폼에 새롭게 추가된 환상적인 보너스입니다. 다음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2021년 2월 무료 게임이 공개되었습니다. PS 플러스 회원 중 PS4 사용자는 2월 2일부터 액션 어드벤처 게임 콘크리트 지니를 PS5를 보유한 PS 플러스 유저라면 액션 어드벤처 게임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과 액션 레이싱 배틀 디스트럭션 올스타즈도 이용 가능합니다. 멀티플레이 차량 전투 게임 디스트럭션 올스타즈는 16명의 슈퍼스타 참가자 중 1명을 선택 4개의 게임 모드에서 타이밍, 전술, 스킬을 총 동원하여 운전석에서 아수라장을 만들거나 파쿠르스킬을 사용해 혼란을 일으키는 게임입니다. 글로벌 디스트럭션 페더레이션 챔피언에 도전해보세요! 3인친 액션 어드벤처 게임 컨트롤에서 적에게 뉴욕 본부가 파괴당한 연방통제국 국장 제시 페이드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통달하고 모양이 변하는 무기를 사용하여 광활하며 항상 변화하는 건물 내부를 정화하고 침입자를 물리치며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탐험하게 됩니다. 얼티밋 에디션에는 본편은 물론 파운데이션과 AWE 확장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니는 마법의 그린북과 살아있는 물감을 이용해 오염된 도시 덴스카를 예전에 밝고 북적거리는 바닷가로 되돌리는 감동적인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퍼즐을 풀거나 나쁜 존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난기 넘치는 징이들을 만들어야 하며 PSVR을 위해 특별 제작된 두개의 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과 콘크리트 징이는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디스트럭션 올스타즈는 4월 5일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땡... 유럽유니언의 공동소비자 프로그램인 유럽소비자기구 BEUC는 여러 국가에서 2만 5천 건 이상의 불만을 접수한 후 닌텐도 조이콘 썰림 현상에 대한 유럽 전역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그룹은 이제 유럽유니언의 불공정한 상업관행지침에 근거한 주요 소비자정보의 조기 노후화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누락을 둘러싼 규정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 및 유럽 전역의 소비자보호당국에 자체 불만을 제출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소유자 중 대부분 88%가 사용 후 처음 2년 이내에 조이콘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그리스의 스위치 소유자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BEUC는 닌텐도가 결함이 있는 조이콘을 과거에 그랬듯 무료로 수리하고 조이콘의 현재 제한된 수명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는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기대 없이 정당한 기대에 따라 적절한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합니다. BUC의 감독인 모니큐 고엔스가 말했습니다. 닌텐도는 이제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은 수천명의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닌텐도는 이 조이콘 쏠림 현상으로 인해 2019년 9월에 미국에서 닌텐도 소유자의 집단 소송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성격의 문제를 무료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닌텐도 스위치 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가 나올 때는 이런 쏠리 문제없는 조이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조이콘 크기가 살짝 커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이 소식은 추측입니다. 레딧의 한 사용자가 레비즈 트위터 계정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찾아냅니다. 이 계정은 마리오레비즈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계정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보고 원래 게임이 3년 전쯤에 나왔으니까 속편을 만들 때가 된것 같은데? 라며 마리오레비즈 속편이 나올 것을 추측했습니다. 시간상 마리오레비즈의 속편이 나온다는 것도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발사 유비소프트는 마리오레비즈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유비소프트는 이 트위터 계정을 레비즈 오피셜로 바꿨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8개월 전에 올린 마지막 트윗을 볼수 있는데요.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간단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클릭만 하는 게임인데 재미가 쏠쏠합니다. 똥! <놀람> 플레이스테이션5 및 엑스박스 시리즈 X, S의 내부 CPU, GPU를 만드는 AMD는 공급 제약이 2021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요일 AMD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반 반도체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급 제약의 규모를 특성화하라는 요청을 받은 리사스 CEO는 하반기에 상황이 회복되기 전 올해의 첫 6개월 동안 약간의 긴장감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2020년 반도체 환경을 보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일부 동료들에 걸쳐 강력한 매출 증가를 보았습니다. 라고 수는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가 우리의 계획을 초과했으며 그 결과로 연말에 공급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PC시장, PC 시장의 저가형 및 게임 시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조 파트너로부터 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간의 압박감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용량이 추가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소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11월 출시 이후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으며 소매업체에 새로운 재고가 제공될 때마다 콘솔이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시리즈 X, s 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었고 CFO 에이미 후드 역시 적어도 2021년 4월까지는 공급 부족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PS5와 엑스박스의 물량 공급이 더 늦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음... 다가오는 레지던트 이블 8 빌리지에서 여러 캐릭터의 목소리를 낸 여배우 지넷 마우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하우스 디미스트레스 큐에 딸중한 명으로 재능을 알렸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의 개발사 캡콤에서 SNS를 통해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에서 우리 마녀를 비롯한 여러 캐릭터를 세상에 알리는 데 도움을 준 재능있는 여배우 지넷 마우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녀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라고 아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39세였고 결장함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몇 번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크자크자기야